현재 4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일본 오키나와 본성 북서해에서는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8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오늘 4월 14일에도 오키나와 본성 북서해에서 규모 5.0과 4.5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하루에만 오키나와에서 5번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교수 아마미 오시마에서도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 지진 패턴을 보면 대만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오키나와에서도 군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인 2월에도 대만과 오키나와에 군발 지진이 일어난 후에 3월달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같은 패턴이 된다면 또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거에 오키나와 군발 지진 후에는 일본의 이시카와 니가타, 간토, 이즈제도의 즉 방향으로 보면 오키나와 동북쪽에서 지진이 증가했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도 이시카와 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카와 현과 니가타 현의 지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4월 14일은 구마모토 대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 날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고 4월 17일이 보름달이므로이쯤 주말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